완전 이게 c g 야네 CG? 숨은 벽에 부착했습니다. 우와 멋지다. 숨은 벽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숨은 벽을 지나서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로 약 7km를 걷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밤골 매표소에 왔습니다. 밤골 매표소를 지나서 이 정표를 확인하시면, 백운대 방향은 4.3km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람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북한산 20명에 갑니다. 오늘 산 친구 정훈이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저희는 오늘 백운대와 인수봉 사이에 뒤편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이렇게 돌 능선이 있는데요. 거기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인수봉 100운데만 보이고 뒤에 숨어있어서 숨은 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을에 정말 단풍이 정말 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름이지만 여름도 충분히 멋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숨은 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고! 담골 <웃음> 매표소에서 1 0 0운데까지는 4.3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데요. 중간쯤에 수문벽이 있고 수문벽을 지나면 굉장히 높은 깔딱고개를 넘게 됩니다. 가면서 얼마나 멋진지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진짜 굉장히 푸르르네요. 햇빛 보이시죠? 이야. 이렇게 예쁜 숲길을 걷습니다. 지금 난이도 어떤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지금 한 200m 정도 걸었는데. 어 그냥 산책하는 둘레길 정도 수준의 경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운 날씨지만 북한산 숲속은 나무로 다 가려져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 지난 한주 동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오늘 너무 깨끗해요. 오 올라가면서 보이는 뷰가 얼마나 멋질지 너무 기대돼서 지금 약간 흥분 상태예요. <웃음> 밤골 매표소에서 숨은 벽에 가는 길은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걷는 길도 너무 좋고요. 아, 오늘 진짜 날씨 완전 끝판왕이네요. 장난 아님. 지금 정훈이는 땀이 벌써 폭발했습니다. 이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땀을 막 세수대하러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따는어디에 오늘 바람 너무 시원해요. 장난 아니다. 오! 날씨 진짜 최고! 이렇게 착착착 다져진 흙길이라서 먼지가 날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런 돌길이 나와서 등산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깨끗하다! 이 뷰가 실화입니까? 영상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바람이 너무 너무 상쾌해요. 너무 지난주 내내 비가 와서 오늘 시야가 완전 깨끗해가지고 지금 북한산이 약간 이탈리아에 온 느낌이에요. 어, 와. <웃음> 어, 어, 이탈리... 갑자기 이탈리아니까 자이 스테비오 티는 제가 작년에 어, 스테비오에 보이시죠? 오, 아, 이거 응. 음, 스테비오 이게 얼마 2758m 작년에 제가 이탈리아에 투어라이딩을 가가지고 자전거로 여기 올랐거든요. 타는 자전거로 오르나 걸어올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탈리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나도 가고 싶다. <웃음> 완전 좋았지. 인생라이딩 스테비오 굉장히 심한 돌길이 나왔습니다. 지금 숨이 막 차오르고 있습니다. 산이지. 아, 오늘. 설마 집에 계신 분들 안 계시겠죠? 오늘 무조건 밖에 나와야 된다싶입니다 밖에 얼마나 날씨 좋은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1.8km 지점입니다 이런 암릉을 걷게 돼요. 응. 다 왔어. 어, 방금 그암릉을 올라오고 딱 뒤돌아보니까 이런 뷰가 펼쳐졌습니다. 아, 진짜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지 않아? 하늘 보시죠. 저희는 오늘 커플 신발 신한대요. 어 저희 자두 하나 먹고 갈게요. 어 분유 먹고 자는 자두? 어떻게 자두가 분유를 먹고 자라지 음. 자두가 분유를 먹고 자라는건지 맛있네. 음. 음. 당연히... 우와 대박 지금 완전 이게 CG야네 CG 지금 더 우와 구름 보세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도봉산입니다 와산 능선 완전 멋지고 지금 구름도 완전 멋지고 오른쪽도 너무 멋지고 우와 완전 짱 가시죠 가시죠 두근두근두근 구두구두구. 우와. 숨은 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와. 저희가 저수문벽능선을 넘어서 저 뒤쪽에 있는 배운대로갈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나 아찔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은근히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숨은 벽 옆쪽으로는 이런 뷰가 펼쳐지고 있고 승은벽 능선 뒤쪽으로 이렇게 해골 바위가 있습니다. 해골에 오늘 물숨 찾네요 진짜 오늘 날씨 완전 최고야 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숨은 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이거 실험지? 기 보면은 마 태극기 펄럭거리는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여기가 백운대예요 우와. 얼른 숨은 벽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9km 남았습니다. 쭉 가볼게요. <웃음> 저희는 이제 숨은 벽 능선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음> 능선길이 생각보다 넓어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은근 스릴도 있고요 마나 <웃음> 참 능산의 3분의 2쯤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 어, 제 인스타 팔로워 중에서 홍콩 친구인가? 싱가포르 친구가 있는데 자기네는 도시에 산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와 이것도 굉장히 축복받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를 몇번 얘기해야 될까요? 억 번? 중? 아직 좋다는 얘기를 해도 해도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숨은 벽을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백운대를 가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오, 많이 가파릅니다. 여기 내려가실 때 오른쪽 봉 잡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지금 이제 숨은 벽 능선을 다 넘어서 백운대로 가려고 합니다. 백운대로 가는 길은 이런 깔딱을 넘습니다. 한 20분 정도 숨좀 헐떡거리면서 땀좀 나면 어느덧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깔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럼 뭔가요? 여기 그냥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길이 아닌데로 온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길이 길습니다 언니 화이팅 하려고 했나요? 길이, 지금? 없어. <웃음> 길이, 뭐죠? 길이 없어도 우리가 가는 길은 다 길이다. 고! <웃음> 어머. 여기 네. 어, 감상하시죠? <웃음> 와 시원해. 물 흐르는 소리들려 보세요. 아물 흐르는 소리도 너무 예뻐. 더큰 폭포가 있습니다. <웃음> 보통 여름산은 많이 덥고, 땀이 많이 나고, 벌레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 정훈아, 오늘 덥나요? 아, 오늘 날씨에 비해서. 그치. 시원하고요. 벌레는? 벌레는? 어. 없지? 오, 벌레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여름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아니 북한산이 그런 건가? 근데 여태까지 어쨌든 제가 갔던 여름산들은 다 숲들이 우거져서 물론 땀은 나지만 전혀 덥지 않고 일단 바람이 조금 불고요. 먼들 북한산인데 먼들 방금 그 돌길이 다 끝나고 계단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계단이 그 끝나면 뒤편으로는 올라오는 길이 보이고 요렇게 바의 틈을 가면 배군대 탐방지원센터 방향이 이렇게 조망이 터지게 됩니다. 야,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배군대 산장 방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 돼요. 백운대 방향으로 오니까 조금 타는객이 많습니다. 거리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갈게요. 백운대 뷰 보시죠. 인수봉이고 서울 시내가 보이고 만경대가 보입니다. 북한산은 높이 836m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요. 무 멋지죠? 북한산 백운대좋아하시는 백운대 분들은 꼭와 보셔야 되고 산을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꼭와보셔야되는 곳입니다. <웃음> 대군데를 오시면 정말 산이 싫었던 분들도 산을 사랑하게 되실거예요 진짜 좋거든요. <웃음> 내려가는 길에 만난 오리바위입니다. 진짜 오리같이 생겼죠? 이래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앞문을 타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조금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왼쪽으로 좀 빠른 거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문 오른쪽으로 갈 수도 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면 어 약간 능선을 따라 걷는 느낌처럼 가다 보면 굉장히 또 멋진 비가 많이 나오고 호길도 많이 걷게 되면서 경치가 그쪽으로 네. 내려와서 산장을 지나 내려가는 백운대에서부터 2.1km 정도로 짧긴 한데 조금 급격한 돌길이나 계단 을 주로 걷겠습니다. 화산하는 방향에 인수암이 보이고 그 뒤로 인수봉이 있습니다. 지금 인수봉에 보세요. 지금 릿지로 지금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보이세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우와. 어떻게 올라갈 거지? 와, 진짜 멋진 도전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시 가던 길로 하산하겠습니다. 3인치 <웃음> 하루제입니다. 어, 백운대 탐방지원센터까지는 700m 남았네요. 백운대 탐방지원센터까지는 계속 이런 길을 하산 완료했습니다. 어, 오늘 낮에 너무나도 간만에 맑은 날씨여서 가지고 어, 숨은 벽 진짜 좋았어요. 그치지 언제 좋아. 이런 날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하고 청명한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아서 산행하기 좋은 날씨였고요. 저희가 지금 하산 완료한 시점에는 있 구름이 많이 껴서 어, 저희 제일 좋을 때잘 산행 마무리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음, 이게 점심 먹으러 갈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북한산 우유역까지 다시 2km를 걸어야 되기는 합니다. 아, 아, 네. <웃음> 남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